치러 가서 점프가 아니고 언제 점프? 점프를 하고 치러 가야지. 아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 쳐요? 포인드 포인드. 포인드요. 그립 기억나죠 그립? 그립 요 밑에 밑에 잡아야지. 아씨 기억 하나도 안 나네. 네 밑에. 손딱 똑바로 잡고. 이거 맞죠? 어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네 하나 둘셋공 치러 딱 가기 전에 그거 딱 스플릿 스텝을 딱 해야 돼요? 점프요? 어 며칠 전에 내가 가르쳐줬잖아 딱 스플릿 스텝 하고 그다음딱 치러 가야지 네 점프 하나, 둘, 점프 치러 가서 점프가 아니고 언제 점프? 점프를 하고 치러 가야지. 아자 거리 잡을 때는 조금 더 멀리 내가 팔을 요렇게 멀리 잡아야죠 멀리 공이랑 멀리 공이랑 멀리 공이랑 멀리, 공이랑 멀리. 아니 멀리인데 뒤로 가면 어떡해요? 옆으로 멀리 옆으로 멀리. 이럴수딱 멀리를 잡아야지 아니 말 뜻을 이해하는 를 거야 못하는 거야 아아 아, 아 요러, 옆으로 멀리요 그래 옆으로 멀리요 어? 너무인데요 이거 하나 둘셋 차려씨 이게 딱 봐봐 공을 칠때 내려갔다가 아운드를 하고 공이 조금 더 올라왔을 때 공을 친다고 딱 생각해야 돼올라높을 높은거 차... 그렇지, 그렇지. 어. 네. 자, 높은 <웃음> 다시 다시 다시. 높은공 네, 다시. 높은 공을 어떻게 치지? 높은 거. 그건 아니지. 높은 공. 네. 아이. <웃음> 어, 나이스 나이스. 오늘 감이 왔어. 감감 왔어요. 감 왔어요. 어. 감, 어, 왔어요. 그쵸, 감 왔어. 오케이, 라스트. 감았어 아씨 감았는데 오늘 요정도면 충분해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좋았습니다야 오늘 수업 어땠어요? 오늘 좀 오늘요? 수업 했는 거 알아듣겠어요? 네좀 늘었어요 오늘 아니 근데 맨날 수업 끝날 때만 잘 치는 거 같은데 처음 아. 올 때는 자꾸 못 치고 수업 맨날 네? 끝날 때 마지막에만 잘 치는 거 같은데 근데 오늘 잘 쳤는데 아 제가 오늘 얘기했는 네. 거좀 알아들었어요? 다알아들었죠 점프랑 높은 공이랑 아.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 네. 다음부터는 혹시나 네. 일부러 알았다고 얘기하지 말고 혹시나 네. 모르면 꼭 손이든 발이든 들고 네. 물어볼까요? 돼요, 알았죠? 네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<웃음> 아따 이 양반 오늘 또 늦네 또. 아참 진짜 시간 맞춰서 오는 날이 없다. 레슨 10년 한면뭐노 시간 약속을 못 지키는데.